부금 넘으면서 또 해야지 피파부근 이제 아프리카TV BJ 준치호가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피파 BJ 이제 이제부터 종합게임 BJ가 될자 네, 오랜만에 이제 제 팀인데 진짜 좀 한마, 한번도 안건드렸어요 솔직히 제 팀인데 한번도 안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하팀으로 그대로 놔뒀거든요 근데 조디알바랑 르 이게 OTW 이거는 제가 너무 수비가 수비가 진짜 이제 너무 안좋아가지고 지금 팀을 갈아야돼요 지금은 이제 이 팀은 이제 좀 부대기야 제가 봤을 었때 너무 부대기기 때문에 이 팀을 이제 저가 바꿀 거예요 근데 바꾸면서 뭔가 좀 이게 역시 방송인으로서 제가 좀 타고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또 제가 방송각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각 몇번좀 재고 그 다음에 이제 예할것좀 그렇게 할게요 일단 제가 이렇게 팀을 봤는데 요즘은 핫 단일 이라는지 그런 단일 팀이 아니라 뭔가 있는 진짜 좀 팀으로 되는 분위기예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갔다 오니까 피파 솔직히 잘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제가 열심히 좀 해볼게요. 열심히 하다 보면 좀 언젠가는 제가 또 이게 피자랄이 되면서 또 옛날처럼 이제 한 피파 또 초창기, 초창기 때처럼 이제 제가 한번 잘 아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팀평가를 받든 광화를 받든 뭐 카드가를 받든 간에 하든 그런 스케줄을 받고 지금 현재는 제가 거의 신입 BJ라고 봐도 돼요. 그냥 신입 BJ라고 칠게요. 그냥 오랜만에 들어갑니다가 아니라. 그냥 신입 BJ, 신입 BJ 1일 차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냥 오늘. 신입 BJ를 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의 그냥 오늘 저가 하는 거는 진짜 신입 BJ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피파를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팀부터 먼저 보면은 자, 저가 그리고 또 아이템을 갖다가 거의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진짜로. 여태까지 이거를 진짜 유튜브 각을 재기 위해서. 그래갖고 진짜 엄청나게 쌓인게 보이죠 지금 이제 이게 한 2년동안 제가 무려 2년동안 건들지 않았던 아이디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쌓일 수 밖에 없어요 2년동안 안 건들면 생기는 일, 유튜브가 네 라스트 써머 보이죠 진짜 라스트 써머네요 라스트 크리스마스가 아닌 라스트 써머 자 이렇게 모두바기를 드디어 이제 누르게 되네요 이걸 진짜 참다 참다 드디어 이제 모두받기 누리네요 아니,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지금 버퍼링이 들리는 것과, 걸리는 것봐 아, 말로 제대로 못하네. 아우. 근데 잘, 되고 있는 거 맞겠지? <웃음> 아, 모두도 제대로 잘안받아죠 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받아야 돼? MC는 그, 세컨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봤고요 여기서 솔직히 요즘 들어서 그리고 뭐 많이 주더라고요아 모바일에서 사용만한가요? 오케이 뭐 많이 주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BP만 먼저 받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3억 2 5 12만원 있어요. 근데 BP 2억 먼저 받아주고 와참 많다 근데 진짜로 아이템이 <웃음> 편질 안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1 천만원 받아주고 그리고 또 1억 5천만원 받아주고 벌써 한 10억 보이겠는데 이대로 가면 p p 부터 먼저 3 5 0 0만원그 다음 에 1억 받았어요 벌써 그 다음에 4천만원 짜리 두개 받는데 하나였네 한개 받아주고요 솔직히 50만원에서 3천만원 이거 진짜 의미 없어 저렇게까지 안줘 그리고 이제 6천 자그 다음에 2천 000... 아 250만원? 500만원 그냥 와 벌써 10억 쌓였어 와와 11억! 자 11억이 벌써 쌓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p p 그 다음으로는 1000만원부터 2500만원까지인데 이거 그냥 깔끔하게 한번 바로 넘겨볼게요 2500만원 1400, 1400 오케이 400만원씩 800만원씩 더 받았다 오케이 이드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9천만원부터 5억인데 여기서 저 5억을 나온다면 5억이 나온다면 여기서 저는 겸손 b j 로 다시 손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유명 아프리카TV 힙합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자! 가자! 오! 아이씨 2700만원인 뭐야 어쩔 서 없고요. 1200만원 받아주고 다시 12억이 모였어요. 지금 이렇게 BP만 갔는데 벌써부터 12억이 모였다? 이야 힙합 많이 주네 이제 5000만원에서 5억 여기서 3억만 떠줘도 진짜 제발 옛날에 그 아... 실하기인데 BP가 너무 안나오니다 대신 여기서 카드깡에서 잘 나오겠죠 이러면은? 3천만에서 1억, 7천만에서 10억 이렇게 있는데 3천5백만에서 1억 나와라 제발 아 6천만은 나쁘지 않고 낙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뭘로 갈까? BP는 맞네 아직 총알은 많아 괜찮아 가보자고! 가보자. 좀만 기다렸다가. 시간 왜질 끄냐라고 하는데, 여기 위에 올라가는 이거 기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없을 때딱 눌러야지 뭔가 잘 뜨더라고. 여태까지제 이제, 아직도 기억하는 그것. 아, 삼천만이네. 아직도 기억하는 제, 아, 뭐라 해야 될까. 그, 카드깡의 손맛의 기억? 이라 해야 되나? 실력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원래는 뭘하면 몸이 기억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생각이 기억하고 있어요. 겉딱대님 안녕하세요. 가보자! 아, 이 천만원은 너무하잖아, 솔직히. 아. BP에서 너무 안 떠주면은 이제 좀 기대를 하게 된다고, 사람이. BP에서 안 떠주면 이제는 한번 카드에서 잘 떠라. 선수가 잘 떠야 된다. 선수가 막 몇억짜리 분. 아, 천만원은 좀. 아, 똥손인데, 이대로 가면은. 안 되는데. 똥손으로 소문나면 안 되는데. 7천만원에서 10억. 자 가보자 여기서 10억 아니 솔직히 3억만 떠줘도 진짜 완벽해 제발 3억만이라도 가자 어? 아 1억 2 5 0 0 별로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BP 카드 뭐 있을까요? 여기 있네 5천만에서 2억 여기서 그냥 바로 아 8천 나쁘지 않다 8천 그 다음에 BP pp 카드 또 이제 50만원에서 1 천만원 아 이건 그냥 다섯장 한 번에 싸르륵 한번 가볼게요 솔직히 이건 돈 의미 없어 아좀 별로네요 그렇게 많이 안주네 pp 근데 벌써 20억 정도 모였서 별님 안녕하세요 자 아, 이제 드디어 웰컴부터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카드 팩들이다 와 팩들부터 먼저 가도록 할게요 뭐하는 방송인가요 저 피파 방송이에요. 네 피파4를 방송하면서 이제 게임을 좀 위주로 방송을 하려고 하는 거의 신입 bj 같은 좀신 bj 입니다 예한저 네, 방송한지는 솔직히 자그 다음에 이제 웰컴 A 박스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여기 A 박스에서 EBS 포함 아예 근데 무슨 EBS랑... 굉장히... 감사하고 어 감사합니다 아니 그 무슨 뭐 요즘 들어서 피파 이게 뭐 많아졌어 EBS 뭐그다음 OTW 그냥 백투 백투 백이었나 하여튼 그것부터 시작해 나중에는 무슨 뭐 SBS KBS 막 이런 것도 나올 것 같아 지심으로왜 이렇게 점점 카드가 많냐 카드에뭐 시즌이 많냐 라인 어디이신가요 아롤 되게 좋아하시는가 보네 저롤 탑을 위주로 가는데 근데 저는 라이너예요 네 저는 제가 삼천 좋은것 뜨네 갑자기 별님이 오셔서인가 여튼 나이스 그 다음에 이제 1관 A상자 여기서 제발 1호 강짜리 EBS 포함 이런것좀좋은것좀 주라 제발 나 거의 오랜만에 오는데 좋은것좀줘 지금 어 나이스 EBS 포함 근데 여기서 14클래스 포함이면 거의 나올 확률이 없다는거죠 예. 자피파에 한두번 이렇게 속아보는게 아니라서 그렇지 이제 600만원에서 5000만원 여기서 하면 몇천만원 또 주자 1000만원 600만원 이가 너무 아쉽고 1500만원 요거 나 이게 두개 열잖아요 800만 떴다가 1500만 뜬데 하나씩 열면 혹시 몰라 1500만 아 800만원 한번더 1500만원 아 800만원 두 개를 줄 수가 있나 어떻게 너무한데 카드들은 제가 좀 이따 깔게요 먼저 팩부터 먼저 가고자 가보자 빠르게 그냥 오 나이스 처음부터 좋은거 주는데? 오 나이스 더 좋은거 또 주는데? 이건 뭐야? 아 나이스 일단은 나쁘지않고 BP는 바로 까고 어차피 BP는 별 기대안해 근데 진짜 기대안하니까 600만원 주네? 이무하네 아리로 다는건데 너무 하네요 EBS 포함 제발 좋은거 한번 주자 2천만원에서 8천만원 자그 다음에 일감 B 별님 근데 저 마이크 상태 괜찮나요? 지금 너무 울려가지고 귀 아프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귀 아프시면은 볼륨 조금만 낮춰도 돼요 가보자 오케이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긴 한데 여튼 아, 근데 오랜만에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아프네 잠시만요 물좀 마실게요 원래 제 텐션이 좋긴 한데 이번에 군대를 다녀오니까 텐션이 도저졌어요 진짜로 너무 좋고 방송하면서는 이게 제일 좋다 텐션 높은 게 텐션 높은 방송이 확실하게 재밌잖아요. NK님 안녕하세요. 가보자. 일간 A 상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가보자. 아, 근데 확실히 롤 방송을 해봐야겠네. 롤 방송이 되게 사람들 많이 보나보다. 진짜 요즘 피파보다 확실히 롤인가? 롤, 좋지. 솔직히 저가 그또롤 방송도 이번에 한 거고요. 아 별풍선 열개 어,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BJ가 되겠습니다. 방송국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인생 얘기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얘기 잘하시는 거 같은데 피파 접고 저 고민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마이크는 노래방에온것 같은데요. 저 솔직히 별님 같은 시청자분 정말 원했습니다, 진짜로. 와 고민 어떤 고민 있으세요? 아 이러면은 고민 들어 주, 제발. 아.. 6백 50만원 브론즈 상자 브론즈 제발 와.. 1000만원 오케이 이정도면은 좋은데? 와.. 아직도 이렇게나 많이 남았습니다 계속 계속 까도 까도 계속 나와 무슨 <웃음> 와 2년이란 세월이 진짜 개긴 길나봐요 진심으로 7번 상자 내일 개봉 제발 넘겨 빠르게 아 천만원 그 다음에 이천만원 제발 아 맞다 이것도 걸렸었어요 저 이번에 설 그거라고 그래가지고 으뜸 이거 걸렸었는데 6에서 8강, 그 다음에 5천만에서 5억, 이렇게 있는데, 아, 제발, 어, 포함 6강에서 8강, 이거 뜨면은 진짜, 레전드입니다, 오늘. 저 한번, 역사를 쓰는 거야. 가보자! 첫 레전드! 레전드로 쓰는 거 괜찮, 아, 다음인가? 뭐, 하나 선택하는 거 아니지? 어! 박아일씨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 아 이거 다 주는 거네 보따리가 아 그냥 카드깡이 아니라 보따리라 다 주는 거였구나 <웃음> 아 몰랐네 와 야, 진짜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군대 다녀왔어요 저 드디어 제 시청자분이 들어오시네요 와 너무 반가워요 진짜 와자그 다음에 이제 오천만에서오억 이사도 가셨나보다. 이사를 안 가고. 아, 진짜 기억하시네. 어,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사는 안갔고 제가 방을 옮겼어요. 원래 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와, 이제 진짜 카드들밖에 안나왔다 드디어 이제 이런 것들 와, 진짜 좋으면안 되나? 좋은 것들 좀 많이 나와주면 안 되나? 진심으로. 아, 아, 뭐 그래. 추석부 스페셜 이런 것들도. 자, b p 5천만에서 그 다음에. 아 근데 여기서 솔직히 이런것들 나오면 진짜 너무 봐바야 이거 두개 나오는건 솔직히 아니지 CP카드가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 CP카드 아니 이제 5천만에서 5억 제발 그냥 차라리 5천만에서 5억 주라 어? 아, 뭐야 이것도 다 주는거야? 음. 아 놀래라 아니 상자라길래 하나만 주는 줄 아네 다 주는거네 아 요즘 왜이렇게 피파가 후회 졌어? 되게 좋은데? 와 여튼 그리고 상자 상자 또뭐 있었는데 프리미엄 상자 이런 것들은 뭐 필요 없고 음그 다음 에 이제 5천만에서 5억 여기서 솔직히 거짓말이 아니라 3억만 나와줘 도 진짜 아 진짜 제발 3억만 나와줘 3억만 나와주면 진짜로 굿이죠 들어가자 자 두가자 3억 아야1 아, 천만원 천만원 던져주는 거 지금 무하지 뭐 않냐 와, 제일 안 좋은 것부터 일단 카드가 한 까보도록 할게요 자 천만원 정도 한번 띄워주자 띄워보자 그렇지 누이 2012? c a m 부자철? 김보경 어? 1억이야 무슨 한국 선수가 왜 이렇게 비싸졌어 오. 아니 뭐야 나 천만원 예상하고 있었는데 1억이 나온다고? 여기서? 와 뭐야 김보경 선수가 저렇게 좋았나요? 아니, 요즘 뭐, 롤이 많이 바뀌었어. 한국 선수가 왜 이렇게 가격대가 높아? 옛날에 막, 한국 선수 나오면, 아, 이랬는데. 갑자기 기가 되는데 쏜, 쏜 나오, 권창훈? 권창훈 잘하지, 아, 까비. 이번에 축구 봤어요 제가 또 권창훈 꼴라온 거, 이번에. 그 어느 나라였 시리아? 시리아랑 이제 하는 거 봤는데. 아, 되게 잘하시죠? 아, 잠깐만. 이거 너무 좋은 카드야. 내가 생각했었을 때. 좀안 좋은 카드부터. 19 플러스. 요런 것들 딱, 이제 한번 업, 업이 딱 나오면서 한번 띄워주면. 뭐야? 어, LH 누구야? 모드리치 어우, 천만은 나쁘지 않고. 아, 진짜 오늘 잘하면 한 50억, 60억 줍는 찍겠는데. 잘하면 자, 11클래스 달려주자 업, 업, 제발 띄워주자. 업, 업, 업이야. 뭐야? 이거 무슨 시즌이야? 저거 스트라이커 누구세요? 어이, 뭐야? MC, MC 시즌이 는데 2억 있어, 와우. 좋네, 되게. 요즘 왜 이렇게 후하게 잘 줘? 와, 나 갑자기 이거 기대된다. 아까 한국 선수 떴었잖아, 여기. 김보경 떴었는데 1억인가 그랬잖아. 이거, 이거 아까 MC였나? 누구세요? 티아고. 아, 7천 오, 좋은데? 아까 KFA가 되게 좋았거든? 가보자. 하나. 원래 는두개 까는데 오늘 한번 하나 까볼게. 아. 아. 가보자. 아, 선수에서 잘 나오네. 그렇지, 뛰어줘야지 10번. 누구야? 스트레이커, 제발, 황희조. 가드조. 어, 싼데? <웃음> 가드조. 1카라도 그렇지. 어, 되게 싼데? 이것서 이제 3카짜리. 딱 이제 한번뛰어주자 3칸 가주만 하잖아 가보자 누구야? 3번 센터백 혼명보 누구세요? 어. 자이거 그냥 두개 깔게요 그냥 1 7플러스면은 근데 급여로 따지는구나 요즘은 카드가 많이 좋아졌네 스트라이커 어? 신도영 내가 아는 도영선수는 진짜 좀 되게 가격대가 높은데 자그 다음에 업 나오겠지 여기서 업 나온다 띄워주자 업! 업인가? 업! 제발 누구세요? 에이? 오 탈리아 피코 오케이 삼천이면 뭐 그렇게 좋은 카드가 아니다 어, EBS 포함도 있고 뭐 UCL 이렇게 있는데 UCL은 절대 안줄 거야 내가 봤었을 때. 그리고 이제 좀쌍 카드들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야 이거 어, 겨울 플레이 보상이고 있었네요. 자8개 바로 갑니다 오케이 빠르게 넘겨. 아 준창났네. 아 너무 안 좋아. 근데 한뜬 것만 해도 지금쯤이면 진짜 한와자 제발 K 누구야 좋은 선수 뜨나? 센터백 분명보 어? 누구세요? 아니 이 시즌이 최근에 선수들이 나온 그건가보네 아 그냥 두개 바꿔고 그냥 지금 그냥 좀 최근에 뛰는 네. 유망주들, 유망주들 나오는 카드가 없나? 3카 카드, 여기서, 여기서 좋은 거한 번, 캡, 캡한번 떠줍시다. 진짜로, 캡. 한번딱 3팅 해서 33. 한번 눌러 볼게요 3. 세 번째로 좋은 카드도 상관없어. 진짜 한 몇십억 한번 떠줍시다. 제발! 20 플러스 급여! 제발, 가자! 핫, 핫, 핫? 날감도? 발금도 가격 왜 이렇게 낮아졌어 많이 낮은데? 예상, 예상보다 너무 낮은데? 진짜로? 그래도 그냥 칠카한번 뛰어주면 되겠지? 어, 무슨 시즌이야, 저거? 시즌이 너무 많아. 반태 6카. 4억이네. 오, 역시. 근데 요즘은 몇, 어, 개봤자 옛날에 비해서 진짜 막몇억 뛰면 진짜, 와, 레전드다. 이러는데, 어, 맨시티, 엘비? 음... 진첸코. 진짜 옛날에 였으면한몇억 뛰면 진짜 와전 레전드다 이러는데 요즘은 몇 억이 옛날 몇천만 원 급이야. 이제 좀 점점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음... 요즘 제 느낌은 그래요. 아, 조르디 알바 좋은 선수죠. 여기서, 제발, 떠줍시다. EBS, EBS가 진짜 높은 거 알고 있거든요. 제발, EBS 한번 가자. 가자! 뛰어주자. 그렇지. LH. 누구야? 말디? 아닌데? 그리즈만? 델피에로? 오. 자, 급여. 17 이상 3강. 누굴까요? K. 어, 골키퍼인데? 누구죠? 이훈재 오 1억 그래도 1억 오케이 5강짜리 5강짜리 한번만 뜨자 가보자 5강짜리 진짜 좋게 한국인데 또? 오늘따라 한국이 너무 많이 뜨네 RW 누구야? 이동준 와이 선수 되게 잘하죠 요즘 좀 아쉽다 아. 나또가자 가보자 제발, 한 3카? 3카 정도만 뜨자. 와, 한국 선수들 왜 이렇게 잘 나와? 와, 센터 백, 김민재. 또 김기야. 아. 하에서5강 제발, EBS. EBS 사카 나가라, 제발. EBS. 아, 또 한국이야. 또 윤재야, 설마? 최은성. 음.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너무 안나오는데? 캡포함 아.. V.. v 열인가요 저거는? v 열 시즌이야? 무슨 시즌이야 저거? 아.. 심각한데? 자 가보자 어? 달린다! T-C.. 아 T-C 별론데? 오카야? 설마? 티씨 오카? 아. 아... 너무한데? 90짜리에서 제발 EBS 포함해서 제발 90 이상이고 5강 5강 한번 떠주라 진짜 제발 자 들어가자 5강 한번! 5강 EBS! 아. 하신데 5강 떠주나? 센터백? 발디니? 아, 퍼디? 발디니, 퍼디? 있는데 캐러거? 아, 너무한데? 흥민이 으면 좋긴 한데. 아. 여기서 그냥 무조건 뛰는데, 좋은 선수가 나와야 돼. 여기는 무조건 뛰긴 한데, 무슨 소리지 누구세요? 어. 지금이야. 망했었을 때, 이제 나와주는 거지. 진짜 좋은 선수가 MC 센터백 모라카노 아아 아, 모라카노 진짜 아. 어림도 없지 이러면서 모라카노를 뽑아버리네 아 넨시티 이터백 너 누구야 아아이 선수 알것 같은데 모르는 선수야 오 어! 1억 2천 오 <웃음> 예상회로잘 나오는데요? 야, 캡 포함 좋아서 5강이면은, 저 무조건이다, 저거 자, 여름. 26CL. 한번진 제대로 띄워주면은. 노이는데 7000이 된다고? 라이브니까. 야. 라이브 7000. 뭐야? 뭘까요 루가니 어, 어디로 어 가니 음... 그냥 1강에서 5강짜리도 아까 전에 뭐 50만원에서 한 1억인가 한 10억 정도 되는 그 정도 가치인 것 같아. 뭐, 별로 의미 없는 카드라는 거지. 결론은 그런... 해봤자 그냥 오카 안 뜨면은 별로 의미 없어. 내가 봤었을 때 오카 뭐 EBS 띄워줘야지뭘 하겠는데 봐봐. 이것도 또, 안좋은거냐? 아까 브이얼시즌인가 하여튼 그거잖아 세스크파브리가오한 3억정도면 괜찮은데? 갑자기 잘 떠주네? 이제 여기서 제발 오강! 오강 한번만 떠줍시다 제발 오강! 오강 한번만 띄워주자 제발 가보자 엔티지 1강도 좋은가보다 엔티지 1강도 나쁘지 않은가봐 엔티지 1강 가자 너 무슨 시즌이야 이거는 아니, 무슨 시즌들이 다양해? 뭐그? 모근데 모하메드 살라 굿. 좋았다. 좋은 건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난저 혼자서 지금 카드 강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보여주자! 김 오, 오, 칠카야! 드디어 이제! 음. 아쉽다. 손흥민이란지 이런 선수가 또 썼다면. 일상님 안녕하세요. 제발. 누구야? 아. 어 뭐야? 애들 갑자기 가치가 왜 이렇게 높아? 오... 보여주나? 제발 C, CFA는 또 뭐야? <웃음> 캡도 아니고 CFA는 뭐야? 어느 선수일까 제르만 어 1억 5천 1억 5천 아 그래도 나 진짜 꽤 많이 먹는다 예상외로 난 진짜 지금까지 보면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EBS다 누구야? CM 참 포그방 별렀네막뒤 v 아, 포그반줄 와 5강에서 8강 자 8강 가자 아니면 아 제발 8강 8강 8강 삼터벨 8강 7강 아 너무 아까운데 2억 3천 좋았다. 나쁘지 않아. 왠지 여기서. EBS. EBS. 아, 한국인데. 한국은 이제, 인제... 어, 홍중호 좋죠. 한국은 이제부터 그 넘길게요. 그냥. 음. 너무 많이 나온다. 한국은. 자, 제발. EBS. 한국 넘겨. 오, 이용선수. 자 제발 두개! 한 번에 열어 그냥 두개 그냥 깔끔하게 한방에 열어 아 한국인줄 순간 아틀레티코마드리드 세프 델... 리지만 7400에서 정수홍은 어. 두개로 확실히 해야돼? 두개를 해야지 확실히 잘 되는거 같아 EBS EBS EBS 맨시티 로드리. 오 1억 3천 좋구요. 자 뭔가 이것들은 다 재물 같고 솔직히 오카 카드에서 제대로 된거 나와주면 되거든요. 어휴 목좀 마시. 어? 글리트! 어, 아닌데. 쉐이드루프. 오늘 바뀌는 것 같은데, 제이드로프는. 멀티 강화팩. 골기폰가 누구지? 야신! 아, 너무 싸다. 생각 외로 너무 싸다. 야신 정도 되면은, 진짜로, 대개한 몇억 정도나할줄 알았는데, 아. 현대 홍철 아 싼데? 어.. 홍철은 근데 솔직히 홍철 오카만 붙이고 해도 어.. 좀 비싸게 팔수 있어서 강화를 나중에 해야겠네 아.. 쥐얼 오오카 오굿 지오로카 그냥 뭐 서머상자 이런것들은 이미 다치 나가버린거라서 그냥 팔카 이런거 떠주면은 안 떠주는데 1억에서 5억이면 뭐 나쁘지 않다 여기서 이제 한 3억만 딱 떠주면 진짜 깔끔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1억에서 5억 정도면 나쁘지 않다 편타치아 아, 너무 아쉽다 자 가보자 여기서 진짜 좋은거 한번 가보자 알려주고, 핫! 스트라이커, 크레스, 크레스포, 크레스포? 이름이 기억 안 났다. 오. 보여주자. 26CL. 누구야? 아, 맞다. 메시 선수가 가버렸죠. 이거 하면 쿠티뉴일 것 같은데, 그치? 아, 메시 선수가 가버린 게좀 아쉬워. 근데 어쩔 수 없었으니까. 어, 포함! 좋은 것들랑 가주자, 진짜로. 전북? 누구? 뭐야, 에이, 뭔데, 2억 5천이나 해. 여기서 일본이 왜 떠, 아. EBS 포함해서 줍시다. GP를 주네. 아그 어, 다음에 깔 카드가 자또2 6시에 TC 누구지? LW 수마타 아까 쌌짠, 쌌잖아 아 너무 싸다 그 다음에 또뭐 올인원 가기 전 상자가 왜 이렇게 많지 진지하게 상자가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웃음> 아 까도까도 까도 계속 나와요 무슨 두개 한번 열게요 빠르게 그냥 자핫 누구야? 아자르? 오 7천 싸다 근데 아자르도 오카 떴었더란 모르겠는데 쉐링어 그 다음에 뭐 이거 이건 그냥 20이나 아면 아까 그 2010년이었던가 그거 한번더주면꼭 20이나 어? 저 선수 토르가 나 낮아 아 싸다 근데 1270이면 겨울 플레이 보다 이런 것들여 8장 바로 그냥 개발할게요 아 1억에서 50억? 저런데서 막 진짜 30억 뜨면 진짜 레전드인데 진짜로 이런데서 또 기대하지마 기대하지마 이런데서 또 기대해버리면은 안돼 안돼 기대하지마 오! 아.. 기대하지마 나또 10억 든줄 알았잖아 와.. 기대 안하는게 좋아 저런데서는 봐봐 기대를 접으려 무슨 50억까지 왜 저거나? 아.. 진짜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하다 3칸? 토마스 밀라 2카, 3만원 카프 2,000 아, 뭐 브론즈 이런 것들은 그냥 빠르게 그냥 넘길게요. 이런 것들은 그래, 이제 뭐 나오지도 않네. 그래서 이제 제일 아, 지직 남았네요. 오강오강 오강! 제발 굴리. mc 골리 딜카야 아. 여기 저런 거오금 떴었어 야 했는데 아 너무 아쉬워. 블리트는 떴는데 아 빨리 넘기고요아 골리트는 떴는데 뭔가 기분이 좀 이건 무슨 카드야 이런 거는. 아 뭐야. 원치우고. 아, 이제 100만 원 치우고 나 이제 0만원 받아주고. CFA. CFA가 도대체 무슨 카드야, 근데. 오, 근데 뛰네 오, EBS! 에비? 아, 베르토마. 오! 근데 1억 4천. 야. 역시, 확실히, EBS는 달라. 그러면, 그냥, 예, 치우고. 드디어 이제 메인이 나왔습니다, 메인. 캡 포함 50. 어, 5 1이래 5카. 캡 포함 5카. 와, 이런 거 진짜 잘 뽑아야 된다. 이런 거는. 진짜 진심이다. 이런 거는 밀당이 필요해요. 진짜로. 잘 뽑기 위해서는 약간 시간 끊는 거다.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잘그거 진짜 생각을 잘 해야 돼. 이런 거 뭔가 딱눌릴것 같으면서도 딱 이제 심리전을 펼치죠. 똑 하면서 또 이제요. 어? 눌릴듯 말듯 하면서 뭔가 안 눌리고 나가게 할것 같으면서 안 눌리면서 이렇게 딱 어? 뭔가 심리전 딱 펼쳐주면서 인데 지금이야 지금이야 제발 아 핫은 좀 어? 레이카르트다 얼마야? 아 26500이면 좀 넘는데 너무 별론데 아 너무한데 진심으로 그래서 총한이 정도 먹었네요 한 억짜리들도 그렇고 나머지 밑에들 정도는 솔직히 뭐 그냥 그가면 될것 같아 뭐 그냥 뭐재물로 바치면 될것 같아 쟤네들은 그 뭐야 강화 강화하면 될것 같고 단태 아재물들좀 많이 쌓였네요 팔고 팔고 그냥 죄다 팔면은 진심으로 그냥 한 그래도 좀 받을 것같 어, 팔면은 우리 선수는 점점 오르고 있어 신기하네 아, 근데 진짜 시청자분들 들어오시면은 물어보고 싶은 게 진짜로 아 뭐야 이건 매물이 쌓였어 오히려 아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제가 이제 팀을 갈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팀을 할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아. 그건 다음 기회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 얘기할래? 이미 나와버렸다 제가 이번에 맨유 를 이제 제가 팀을 맞춰볼까? 맨유 칠시로 팀을 맞춰볼까? 생각했는데 이 선수 어떨까요? 있는데 맞추는 데서 유튜브 올릴 테니까 댓글 꼭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미 나와버려서 얘기할 수 밖에 없어. 두 번째, 두 번째.